Yo, look at me. 날 봐. 잠시만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검은사 모바일 CM a d 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. Oh, 제야. 제이입니다검은사 모바일을 위해서 이렇게 음원도 멋지게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커버할 수 있도록 어,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날 위로한 건 응원해 준, 조언해 준 뭔가들 막자오기 <목소리도> 사회생 죽지 않고 정의들지 내 주특기 응원해 준 뭔가 과연 그 자격이 되는지 제가 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뭐 들어와 줄수있는지아네 네. 감사합니다 랩랩 들어가겠습니다 귀잘 열어주세요 네. Yo, look at me, 날봐 잠시만요. <웃음> 잠시만요. 다시? 다시. 네. 아, 보고할게요. 실례가 네. 되니까요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요! 네. Look a 날바 전장 속 내가 한게 뭐야? 패배감이 타격해. 격전지에 널브러진 내 멘탈. 내가 망친 라이브쇼? 퇴근길에 깨는 길 눈물적쇼. 하지만 날 위로한 건 조언, 중언, 응원해준 모험가. 패치노트 게임 정보? 소통, 능통, 점포 통해. 에모린인 기, 사회생. 죽지 않고 정의들지. 내주특기. 지금부터 나아가리 내 행성 지는 영광의 길후 죄송합니다 <웃음> 아 멋있어요 진작 아, 미리 들려줬으면 이거를 가져다놨을텐데가사들 되게 멋있는데 근데 라임이 하나도 안맞아 제가 래퍼가 아니고 헬퍼라서 오 래퍼가 아니라 헬퍼라서 이것도 예. 라임이 안 맞았어요 아,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<웃음> 아 너무 좋았어요 네 Thank you 검은 사막에 필요한 그 단어들을 되게 힘들었거든요. 저는 그걸 맞추게.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고민이었습니다. 기념으로 제 CD 선물해드려요. 어, CD만 주시는 거 아니죠? CD만. <웃음> 사인 CD. 어, 사인 CD. 에이든 씨의 그이 커버로서 이 곡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. 합격입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에이, 에이든. 타이거 제이 켄 에이든. 검은 사막. o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리스펙했던 래퍼여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떨렸어요. 그런 분 앞에서 이제 제가 랩도 보여드리고 이제 같이 영상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서 이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. 네 검사한 모바일에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신 모험가분들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마련했던 그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지금 진행된 음원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되게 래퍼로서의 그 신체 조건이 너무 훌륭해서 좀더 자신 있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. 그 다음부터는 되게 멋있었어요. 가사들이 멋있었어요. 검은 사막 모바일 이주년 축하드려요. 모험하세요. 뭐 내가 간다. 가 이건 또 언제 준비했어요?